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발바닥 통증이나 족저근막염 혹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의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여태 보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증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저는 그래요 그냥 하여튼 왜 그런 통증이 오는지 원인을 알게 되는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그니까, 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실은 원인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해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문제는 원인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면 어떤 해결책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하여튼 여러분들 족저 근막염이나 여러 가지 발바닥 통증, 발바닥 바깥쪽이 아프다, 혹은 발 앞꿈치가 아프다, 뭐, 뭐, 하여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이러한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통증인가, 혹은 오랜 시간, 오랜 인생길에 걸쳐서 나타낸, 그 어떤 누적됨에서 나타나는 통증인가. 그 이때 원인을 이렇게 왜두 가지로 나누나 하면,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거는 그 원인을 명확히 짚으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낸 통증이라면, 이건 조금 더, 어, 광범위하게 좀 넓게 이렇게 바라보셔야, 아, 실질적인 그, 그 부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뭐, 소장부터 좀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네요. 일단은 적적음망염을 예를 들어서 적적음망염은 발 뒤꿈치하고 앞꿈치 사이에 어때 발 뒤꿈치 쪽이 조금 더 그래요. 피가 거기 몰리는 거예요. 피가 어떻게 쏠리는 현상이에요. 딱딱해지잖아요. 발을 내딛으면 묵직하게 아주 깊이 있는 통증이 확밀려오죠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렇게 몇 걸음 걸으면 확 이렇게 통증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좀 오래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면 확 통증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피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피가 움직여야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신체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발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발, 발바닥 부분을 그 대개 일반인들이 그 발바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활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결국은 이제 통증이 오고 나서야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이게 오랜 습관에 따라서 이런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 유난히 발 뒤꿈치 쪽에 힘을 많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뭐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뭐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어느 날은 또, 하, 뭐, 무릎에 좋다 해갖고, 발 앞꿈치에 또 힘을 꽉꽉 주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 발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발은 골고루 사용해야 돼.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제가 신발 얘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발 바깥쪽이 막달아서 자꾸, 아 어, 없어진다. 혹은 어떤, 어떤 사람은 신발 앞쪽이 자꾸 달아서 없어진다. 어떤 사람 뒤꿈치가 달아서 자꾸 신발을 바꾸게 된다. 혹은 앞꿈치에 바,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신발이 이제 다시 바꿔야 된다. 어떤 이런 현상이. 그건 어떻게 보면 힘이 어느 쪽으로 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힘이 누적되게. 그게 피가 계속 누적되면서 그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렸는데, 이게 이제 발 앞꿈치 쪽에 힘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가서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피가 거기 쌓이면서 이제 이 앞꿈치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꿈치로 갔다가 발끝으로 갔다가 이렇게 발등으로 해서 무릎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쪽에 누적 현상이 쌓이면서 이제 혈관도 커지고 근육도 거기에 막 너무 과도하게 형성이 되고 그죠? 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문제는 이제 발바닥에 담이 온 거야. 우리 여기 어깨에 담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바닥에 담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야 문제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에서 아 이거 풀기 쉬운 거다 응? 뒷목 통증, 뒷목 결림 그 치료법 동영상 보시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 의외로 쉬운 거다 근데 그런데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왜 여기서 뒤통수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여기 자꾸 피가 쌓이는 거예요 피가 쌓이니까 여기가 혈관이 팽창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냥 혹이 생긴 게 아니고 피가 여기서 너무 많이 쏠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우리 몸 전체 의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고, 몸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거 통증을 그냥, 우리, 사람 참 강한 것 같아. 어떤 통증을 참아내는 능력이, 참아야죠. 뭐, 어떻게, 뭐, 뭐, 치료할 수 있다라면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이거 막 돌덩이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발바닥 통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좀 단발마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 족저 근망염이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 오기온 어, 경험은 여러 번 있었어요. 어, 그럴 때마다, 아, 도대체 이게왜 왔지, 왜 왔지? 이러면서, 어,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 생각처럼, 모르겠어 단기간에 걸친 어떤 족저 근망염은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어. 근데 문제는 몸 전체의 문제론인서 발바닥에 문제가 나타났다. 이래 되면, 이제 몸 전체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 하여튼, 여러그발 뒤꿈치 앞쪽에, 어, 혈관이 팽창이 됐다. 혈관이 팽창됐다라는 건 근육이 팽창이 됐다. 딱딱해졌다. 그, 근막염이라고 해야 돼요 근이라는 건 근육이거든요. 근육의 막이 생창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병명을 잘 보면 그 원인은 있어요 근데 족저근망염 이런데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헤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여기가 뒤꿈치라 그러면 여기가 앞꿈치라 그러면 이제 뒤꿈치부터 먼저 이렇게 바닥에 딛잖아요 뒤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서 또 무릎도 이렇게 턱좀 쳐주고 이러면서 발바닥에 내려갔던 피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거리도 좀 가볍게 좀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냥 아뭐 걷는 게 무슨 원리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거야 투박 투박 주머니 에손 꺾고 그냥 뭐 허리 숙이고 그나중되면 허리가 숙이다 숙이다 숙이다 그냥 너무 내려가 버리죠 못 올라오죠 그게 어떤 게 생활이고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 혈관을 변형시켜 버리니까 근육을 변형시켜 버리니까 나중에 돌아오고자 하더라도 이게 쉽게 안 돌아와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아, 몰라서 당한 거죠. 그렇죠? 몰라서 당한 거니까. 그, 하여튼, 보세요. 다리에서 이제, 그 힘이 발바닥에 작동이 될 때, 뒤꿈치에 원래, 이제, 모든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앞꿈치가 먼저 닿는 사람도 아주 여유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한 99%는 뒤꿈치를 닿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걸어 다닌다, 이, 이거, 어, 걸어 다닐 때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에 힘을 더 많이 주면서, 앞꿈치에는 힘을 잘안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발가락이 아프다, 이래갖고, 막, 발가락, 발가락 안 아프게 하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걸어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일한다, 주방에서 일한다. 근데 뒤꿈치에 힘을 팍 주고 막, 팍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여러분이 힘을 어디에 많이 주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족저건망염은 뒤꿈치에서 앞꿈치 쪽으로 피가 이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걸 조금 넓게 보면, 이 뒤꿈, 이 등부터 시작해서 이 종아리, 뒤쪽 엉덩이 뒤쪽 허벅지에서 이 혈관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이 에요 커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동을 발 전체 다리 전체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으로 이상하게 피가 자꾸 몰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뭉친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을 보셔야 돼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이제 족족 근막에 염증이 생긴 부분에 피가 몰렸다 라는데 그리고 정체가 되는 거 피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데 못 빠져나가는데 그게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피가 오랫동안 그쪽에서 머물러 있으면 염증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피가 좀안 좋아지는 거야. 뭐썩는다이 말하기 좀 그렇고 피가 상하니까 그게 염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염증이 심해져 버린 사람은 이제 약물치료, 뭐 소염제나 또 약국 어, 병원에 가서 뭐 항생제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뭐뭐뭐 뭐, 뭐 체외 뭐뭐파 충격인가 충격 없고인가 어떤 그런 것들 거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발바닥에, 그러니까 발 뒤꿈치 앞쪽에 자꾸 힘을, 힘을 가는 생활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무슨 뭐 약물 치료를 한다, 뭐체협파 충격기 치료를 한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아직 생활 습관이 안 바뀌었는데 계속 그쪽으로 힘을 주는 생활 습관을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그냥 단기적인 어떤 외과적인 어떤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여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발 뒤꿈치 바로 앞쪽에 있는 근육을 어, 몰려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족저건망염이 있다는 라 것은 다리 전체가 기본적으로 좀 무거워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다리 전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무거워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다리가 안 무거워도 족저건망염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뒤꿈치에 과도한 힘을 준다든가 어, 이러면 그 여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꿈치에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이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들어갔더라면, 아, 그래 족저 건망이 좀온것 같다. 아, 염증을 아니더라도 어, 발, 발 뒤꿈치 앞부분 혹은 발 뒤꿈치가 좀 아프다. 이럴 때는 그 의식적으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일부러 앞꿈치에다가 힘을 좀 주고 다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풀려 응? 근데 앞꿈치만 한다 해서 이게 치료다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지식이 부족한 거야 물론 뭐 다리, 다리, 다리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피를 앞꿈치 쪽으로만 약간 이동을 시켜도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한 이틀, 삼일 정도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발 뒤꿈치에서 발앞 앞쪽,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앞꿈치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건강이 이제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의외로 쉽게 풀려버려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몸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리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가중치가 붙어서 발바닥에 나타날 수도 있고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몸 전체가 혈액이 떨어지면서, 그죠? 다리에 압박감이 오면서 하지정맥류나 이런 거, 하지부종이나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바닥에 계속 피가 몰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뭐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이, 어, 어떤 분들인지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그, 일단은, 통증에 대해서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냥 묵직한 통증은 이제 족제 이제 건망염 같은 게딱 몰려있으면 묵직하고 아리아리한 통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딱 앉아있다가 혹은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탁 걸으려고 한다. 그때 강한, 굉장히 단발마적인 릿한 통증이 쫙 이렇게 펼쳐나가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뭉쳐있던 피가 이제 그러니까 앞꿈치 쪽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이제 혈관이 쫙결증되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이 오면서 통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통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통증과 부정적인 통증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있어 명현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2차 자각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명현현상이라는 거는 이거 풀 때도 똑같아요 막 뒤통수 누르면 막, 막 목이 아픈 것 같은데 어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 어깨가 확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픈 어느 정도 약간의 통증은 어깨 탈골이 일어났다 가만 놔두면 어깨가 제자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는 팍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럼 엄청난 통증을 지나가야 이게 어깨가 맞아져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저, 이게 족저근망염이나 이런 것도 뭉쳐있던 것이 풀려나가면서, 뭐, 탁검거린다든가, 어떤, 찌릿거린다든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서 어떤 그런, 그게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 그런 거못 느낄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하게, 족적한 희망염이 아주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이게 풀리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증이 나타나면 이제 화들짝 놀라죠. 아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병에 대한 어떤 우리 몸에 대한 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통증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아어 그냥 원래 갖고 있던 통증, 이걸 약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거기 나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적금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어, 아, 이런 과정이 있을,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움직이셔야죠, 그죠? 어. 그러니까 묵직하고 아리한 그런 통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이제 병적인 통증이야. 몰려서 나타나는 예. 어깨 다음이 묵직하고 막, 막 약간 뒷골이 뜨끔뜨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 그거는 이제 병적인 통증이고 풀려 나갈 때는 빠져 나갈 때는 진짜 조금 뭐라 그요 그래. 하여튼, 시원한 느낌과 함께, 짜릿한 느낌과 함께, 어떤 그런 게, 좀, 날카로운 느낌의 어떤 그런 게쭉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음. 하여튼, 아. 제가 하여튼 항상 그럽니다.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요. 서론이 너무 긴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인을 모르면, 절대로 어떤 걸, 이렇게, 며칠간에 대해서, 그서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아픈 거 보면 안타까워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반응이 굉장히 공통적이야. 어, 그래요? 처음에는 이런 방 어, 그래요? 뭐 방법이 있어? 이러면 내가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한번, 그 자리에서 한두 번, 세번 따라 해.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이러면, 한두 번, 세번 해보다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 해. 안 하더라고. 그외근가는 내가 원인을 설명을 안 해줬거든. 그냥 방법만 설명해봤는데 몇번 해보더라 보니까 큰 변화가 없거든.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틀, 삼일, 혹은 진짜 심하신 분들은 몇 개월간에 걸쳐서 아주 심하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이렇게 나타나게 그 제가 아까 그랬죠.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통증일 수도 있고 진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누적돼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면 사람들은 일단은 한 하루도 안 해요. 하루도 하루가 뭐야? 그냥 한5분 정도 해보다가 에이 이때 효과 없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자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바른 해결책을 잡아 들거라 원인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나타난 원인을 이틀만에 고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거야 수십 년간에 나타난 비용을 어떻게 이틀만에 고쳐 그러면 그 사람이 쇼크 먹어서 죽어 버려요 큰그 문제를 한꺼번에 확 뒤집으면 네?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 온다 는니야 몸이라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좀몇 가지 한번,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뒤꿈치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염증이라고 해서 뭐 고름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고름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물론 그 염증이 아주 심해져서 뭐 고름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두려워그 염증, 가벼운 염증,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자생 능력이 있어요. 몸에서. 어, 충분히 치료 능력인데, 이제 좀 심해지면, 뭐, 염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염제다. 혹은, 여러분들 그냥, 아, 약을 조금 도움을, 뭐, 제 생각엔 그래요. 가벼운 통증 같으면, 소염제다, 혹은 근육이완제다. 이런 걸, 그, 약국에서 하면 그냥 팔거든요. 어, 약국에서 하면 파는데, 그, 그런 걸 조금 먹으면 의외로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 빨리 풀리는 그런 것도 있고 소염제 혹은 근육이완제 근육이완제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리가 삐었다 뭐 이럴때도 그러니까 이제 먹잖아요 또뭐 어떤 분은 어떤 의사분은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먹어보니까 빨리 풀리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해드리는아죄송합니이 자세가 잘 안나오네 우리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제 뭐 발목 통풍이나 심장 질환 있는 분들한테 병원에서 추천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우연히 그런 거 봤는데, 그러니까 앞꿈치로 조금 앞그러꿈치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뒤꿈치에 먼저 힘을 주면서 걸어 다니니까. 심장에서 이제 복위 대동맥으로 내려오는 피가 대동맥으로 내려오는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방향이 이제 원래는 정중앙으로 내려가는데 뒤꿈치에 힘을 먼저 주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뒤꿈치 쪽으로 먼저 피가 내려가요 보통 내려갔다가 발바닥을 통해서 앞꿈치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했다가 발등 그리고 무릎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왜 우리 너무 투벅 투벅 걷는 습관은. 족저근방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바로 똑바로 걷고 팔도 좀 흔들면서 걸어야 되는데 근런데왜 팔을 흔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흔드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손꼽고 허리 굽혀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40년, 50년 살다 보면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좀 쳐서 니까 그러니까 관절을 좀 움직여줘야지 고관절도 움직여주고 무릎도 좀 움직여줘야지 피가 올라오는데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무시를 하게 되면 결국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지정맥이나 피가 내려갔던 피가 안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 쌓인다는 라거예요 쏠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혈관이 진짜 커져요 그 대, 뭐 동맥과 뭐 정맥이 커질, 커지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모세혈관도 커져요 족저근망염은 큰 동맥이 커졌다기 보다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근육 덩어리가 팽창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피가 팽창이 되니까 이게 못빠져나가는 거예요. 큰 혈관이라면 뭐 다리만 들고 있어도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릴 텐데 모세혈관에 들어갔던 피는 잘안 빠져나오거든요. 쉽게 안 빠져나와. 모세혈관은 눈에도 안 보여요. 유령혈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게 요거만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발꿈치를 앞꿈치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촥자 이렇게 허리를 좀숙여다쭉 이래서 앞꿈치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바짝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뭐한 이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그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인의 습성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치료하자. 빨리빨리 빨리 치료하자. 뭐 하나 시키면 이게 좋다 이러면 막 해갖고, 다른 문제가 나타나. 다른 문제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순환을, 순환이 잘 되려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게 직업병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한번할때한 그러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해주는데, 자, 뒤꿈치를 바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뒤꿈치를 바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할때한 5번 6번 하는데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만 이렇게 하세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총한 15번 그죠? 어, 혹은 18번 어, 요 정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이 뒤꿈치 있는 피가 앞꿈치로 가 있는 이동을 해요 그죠? 예. 아꿈치로까지 이동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필수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약간 생활 가운데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이럴 때 의식적으로 아꿈치로도또 힘을 좀 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족저감만경의그 저는 그걸 좀 쉽게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또 치료 원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저만큼은 이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뒤꿈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앞꿈치에도 힘을 주기는 하는데 가끔 앞꿈치에가 좀 무리하게 힘을 줬다 이러면 또 오히려 어떤 때는 또 뒤꿈치에다가 힘을 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앞꿈치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꿈치에 백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은 뒤꿈치에 한 100점 만쯤에 뒤꿈치에 한 80을 주고 앞꿈치에 한 20을 주 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면 조금 치료적으로 접근하려고 러면 앞꿈치에 80을 주고 뒤꿈치에 70을 주는 어떤 그런 패턴을 조금 바꿔야 돼요. 며칠간이라도 며칠간이라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앞꿈치에라도 앞꿈치 막 앞꿈치만 계속 막 누르고 다니면 이상해져 버려요. 다리가 다리 전체가 혈액순환이 이상해지면서 오히려 뭐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 족저근막염 쪽이 아니고 여기 앞꿈치 쪽이 또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을 안 하면 어 조금 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꿈치에 조금 힘을 주고 어 그때 앞꿈치에 너무 갔다 싶으면 약간 뒤꿈치 쪽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은 힘이 골고루 작동이 되는 게 제일 건강해요. 예. 발바닥은 우리 뭐, 오장6부 어떤 뇌까지도 다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발바닥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해서 체중을 실었다. 이 말은 우리 온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어느 날발 바깥쪽에다가 힘을 자꾸 주고 뭐 생활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엄지 발톱이 아프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발바닥 바깥쪽에다가 자꾸 힘을 주고 며칠 걸었더니만은 발목이 시큰시큰하면서 이상해지더라. 그 원인 제공이 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제 어왜 아프지? 그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은 이게 쌓이다가 쌓이다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몰라그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바둑둘때 복귀 하듯이 다시 자기 생활을 좀 뒤집어 봐야 돼아 내가 세수할 때는 발바닥에 힘을 어디다 주고 했었지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했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지 신발은 어떤 거 신고 다녔지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는 분도 이, 이제 발, 발바닥 바로 앞쪽보다는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중간 지점에 이렇게 족족 연망염이 나타나요.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은. 그 앞꿈치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뒤꿈치 쪽으로 약간 퍼뜨려줘야 돼. 그니까, 러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신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죠. 에? 다리도 잘못 들어 올리고, 막, 발목에도 무리가 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앞쪽에 작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약간 뒤쪽으로도 좀 풀어줘야 돼 이동을 해야 되 오히려 뒤꿈치에다가 좀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야요거 치료법 없냐 이 사람 왜 간단하게 안가르쳐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주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통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뭐, 저, 동영상을, 이런 동영상을, 뭐, 여여기 아플 때, 저기 아플 때, 여기 아플 때, 저기 아플 때,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저도 뭐, 이걸 목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근데 아주 단기간에 걸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걸어다닐 때는 하여튼 약간 앞꿈치, 앞꿈치의 팔, 뒤꿈치의 이,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앞꿈치에 너무 힘을 줬다 이러면 뒤꿈치에도 일부러 또 힘을 한번 주세요. 그냥 꾹 눌러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피가 뭉쳤다라는 건 피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안 빠져나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힘을 줘서 피를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그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아 있다 이러면 피를 좀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발이라도 좀까다까다 그려야 돼.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면, 신체로 움직이면 피는 이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그래도 아까 밤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순환, 잘 때는 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뭉쳤는 부분이 더 묵직해져요. 아침에 자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피가 쭉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순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뭉친 거는 어떻게 보면 순환을 시켜서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며칠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앞 발바닥에 있는 피를 앞꿈치, 그리고 발등, 발목, 심지어 무릎, 혹은 골반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더 좋아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발바닥에 뭉친 거를 앞꿈치, 발등, 발목, 무릎, 허벅지, 골반, 심지어 허리, 가슴, 머리까지 이동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여어떻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보면 통증을 느낄 거야.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고 에?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안다고 보세요 그, 그 제가 아는 거는 원리를 안다라는 게 아니고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이 제일 아, 잘알 수밖에 없어요 통증의 강도나 이게 긍정적인 통증 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발끝을 이렇게 뒤로 들게 되면 발끝을 뒤로 들게 되면, 이 발바닥에 있던 피가 발등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뒤꿈치에는 약간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힘이 지금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러, 요렇게만 하면 치료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정강이 쪽으로 피가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정강이나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오게 돼요. 왜? 지금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지금 다리, 무릎 아래쪽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발바닥에 있는 피 아니라 정강이, 허벅지에 있는 피가, 아니, 정강이와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오게 돼요. 자, 힘이 지금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아 어. 근데, 보세요. 또,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다리 전체에 있는 피가 허리로 올라오게 돼요. 허리로. 그럼 발바닥에 있는 피도 빠져 같이 밀려서 올라오게 되겠죠. 그죠? 아 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 이게,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까지 올라와요. 왜? 허,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은 이 복근을 이용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근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리에서 피가 허리로, 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팔을 움직이거나, 제가 이런, 이런 방법은, 이 물병이 있어요. 1 5리터 물병인데, 뭐, 콜라병이나 환타병,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 이걸 손가락, 뭐,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나 이런 데 끼우고, 자, 자세를 똑바로 잡고, 후, 자, 바람을 좀 불면서, 살짝,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머리도 조금 들고 이러면, 이 상체, 가슴과 팔, 이쪽 전체로 지금 피가 올라오는 작업이 자 이걸 조금 하다 보면 다리가 가벼워져요 다리가 왜 다리에 있던 피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무게를 걸었고 힘을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힘을 이 상체 쪽에 또 작동을 시키면 그러 이쪽 혈관이 막 움직이면서 밑에 있던 복부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계속 밀려서 올라와요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손가락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뭐 다음에는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살 들었다 내렸다 하면, 세게 할 필요 없어, 요 세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요 동작 하면 손목이 좋아져요. 손목이 힘이 생겨요. 손가락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해주면, 손목이 좋아지고, 손가락 힘도 세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어, 요거, 제가 봐도 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몸 전체의 피를 골고루 분산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 이것도 너무 무리하면 몸살이 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실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내거요 자기 체력과 건강 상태를 항상 고려를 하는 운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운동 양을 늘려가는 거는 참 지혜로운 거야. 근데 좋아. 막, 뭐 이게나 이제 오늘부터 작심하고 해보겠어.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해도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문제는 조금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몸살이 걸려버려요. 몸살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몸살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하여튼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어.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 내일 조금 더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래. 저도 그냥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뼈도 피를 자꾸 위로 올리고 발바닥에 있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 몰려 있던 피가 빠져나가면 염증이 풀리는 거예요. 그 염증이 어떻게 풀리는 메카니즘은 이게 피가 통하면서 우리 간을 통과하고, 신장을 통과하고, 간을 통과하고, 폐를 통과하면서 이게 해독이 돼요. 이게 자연 회복 능력인데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 아주 극심하게 염증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해독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염증을 아주 심하게 좀 무섭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도 지난달에 한번 이렇게 학교에서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러니까 한번접질른게 아니고 여러 번 접질렀다 그러더라고. 한번 접질르고 나니까 그 아프니까 점점 약해지면서 자꾸 접질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하, 내가 좀 치료해 를 주고 싶은데 얘가 얘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말을 잘안 들어. 도저히안돼 갖고 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자, 네가 상황을 한번 보자. 자, 도대체 어, 접지은뭐 연골이 뭐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혹은 근육이 파열됐나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행히도 약간의 이렇게 인대가 늘어난 거라는데 뭐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아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엑스레이 한번 찍고 나왔는데, 3만 몇천 원을 달라고 그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고, 아, 이거 뭐, 조심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두번물리 치료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초진에 3만 몇천 원 달라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웃음> 제가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내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상황이 이해됐지? 아니요 의사선생님 진짜 조심하랬다. 그니까 한 3주 동안은 진짜 조심해야 돼. 절대로 다리 접지르면 안 된다. 그니까 러 니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집에 와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물리치료 받는 거,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응? 그니까 니네 아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설득을 해갖고, 그래 자기도 보니까 3만 몇천 원 내는 거니까 돈이 아까운 놈아야지. 아빠가 다 여기 안 올래. 그래서, 그래. 그래. 아빠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니도 좀 조심하고, 한 3주 동안에 진짜 다리 접절이면 안 된다. 막 설득을, 설득그 3주란 시간을 얘기해 줘서 여러분들도 난좀 그래요. 뭔가 어떤 내 몸에 문제가 나타났으면 하루 만에 고친다. 이런 생각을 좀안 하시면 좋겠어. 응? 이거 뭐, 여기 통증도 내가 보통 한, 최소한 한 2주 정도, 2주가 아니라 원래는 한 이틀, 3일이면 풀리는데, 그 그러니까 욕심을 낼까봐 겁이 났어,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는 관심을 가지면 풀려버리거든. 근데 족저건망염도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뭐한 보통 한 일주일 아주 심하신 분들은 진짜 6개월,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태를 잘 몰라, 지금. 상체가 뭐 무너져 있는 사람, 다리 혈관이 커져 있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쪽이 다리 혈관뿐만 아니라 족저건망염 쪽으로 막 조금만 해도 그쪽으로 피가 쏠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광범위하게 바라봐야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하여튼 뭐, 뭐 병원에 대사 안 가고 제가 좋아져 버렸어요. 지도 조심했고 또 와서 내가 운동도 시키고 이러니까 어, 뭐 물리치료 안 받고 또 특별히 약도 약도 약안 지어주시더라고 병원에 갔서 약도 안 지었는데 왜냐면 쓰레기 한번 찍고 3만 몇천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니까, 뭐, 음,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견 수급이겠죠. 어, 아,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수급이고. 일단은, 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족쇄 헌망의 목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무작정 제 지식만 갖고 동영상 올려 드리진 않아요 제가 고, 조금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져보고 약간 내가 아는 데까지는 그건데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어, 이 뒤쪽 종아리하고 뒤쪽 허벅지 이쪽에 어, 근, 그 이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나타난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봐도,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적 음망염이 나타나 있는 분들은 이제 엉덩이에서 허리, 심지어 허리 혹은 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분은... 종아리하고 이 뒤쪽 다리, 대퇴부 쪽으로, 이, 이쪽으로 문제가, 아니, 뒤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엉덩이와 이 허리, 덩어리, 혹은 뒤통수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그쪽으로 피가 내려, 좀, 내려가는데 통과해서 이제 못올라온다는거예요 정체가 되면서 그쪽으로 자꾸 발꿈치 뒤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는 거 그, 어떻 보면,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네, 여러분들이 제 누워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서서 하는 그 족족암망의 경에는 자꾸 발바닥 쪽으로 그러니까 서 있으면 피가 내려가요 온몸에 피가 이제 내려가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에 피가 빠지고 가슴에 피가 빠지고 이 피, 빠진 피가 어디로 가면 복부하고 다리로 자꾸 내려가요 사람이 70년 80년 살다 보면 나중에 다리 혈관은 큼지 막혀져 있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막 가슴, 어깨도 얇아지고 팔 손목도 팔목도 가늘어지고 그 피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이 발바닥이야. 발바닥은 우리 온 몸의 체중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회복 운동이라는 게 회복 운동.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 서서 활동했다 혹은 앉아서 있었다, 활동했다. 그러면 피가 일단은 내려가요. 근데 이제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되면 내려갔던 피가 이제 누워있기 때문에 쑥 퍼져나가요 위로 올라와요 한 7시간 정도 자면 머리까지 다 올라와 근데 현대인의 생활이 한게 7시간 자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뭐 5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밖에 못 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식 키운다고 응?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한테 좀 효도를 좀 하셔야 돼 응? 그러니까 두시간밖에못 자면 다리에 갔던 피가 올라올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서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이 말은 제가 말하는 대동맥 대정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동맥 대정맥은 끼끄해야한 30m,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요. 문제는 내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에 라는 피는 그렇게 빨리 이동을 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약 13만 킬로미터가 있어요. 다리가 묵직해진다는 라 거는 모세혈관의 피가 가득 찼다는 라거야 가득 찬 피가 쉽게 빠져나오네 하면 절대로 쉽게 안 빠져나와요. 왜? 우리의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모세혈관의 피를 빼려면 다리를 들고 있으면 이제 슬슬 빠져나와요. 슬슬 움직여주면 더 빠져나오고 근데 보통 7시간, 8시간 자야 이게 다리에 있던 피가 슬슬 빠져와서 가슴과 머리 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복원이 되는데 문냐면 현대인들이 이런 이복 회복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 나중 되면요 못 올라와요 피가 그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야 목이 가늘어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아 내려갔던 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팔을 흔들면 자꾸 조금 올라오고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렇게 하면 복부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팔을 10번 안 들면 수명이 1초가 늘어날 수 있다. 난 그냥 그 진짜 믿어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근데 일반적인 상식은 자꾸 걸어다녀라. 걷기 운동해라. 자꾸 이러다녀라. 나 그게 왜 그런 상식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 순환은 돼요. 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걷고 나서 집에 와 보면 몸이 더 무거워져 있어. 만약 걷기를 했다면 집에 와서 회복 운동을 꼭 해줘야 돼. 회복 운동. 회복 운동은 결국은 다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이렇게 가위 접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 이 물병 같은 걸 손에 잡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빨리 올려 주는 거야 물병을 이렇게 잡고 뭐 운동도 좀 하면서 이게 회복 운동이에요 팔꿈치도 좀 누르고 엉덩이도 좀 들고 혹은 뒤통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머리도 이렇게 앞으로도 들어보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피곤했던 게 한결 가벼워져요, 몸이. 다리에 피가 많이 가있다라는 거는 온몸 전체를 봤을 때는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리에는 압력이 높고 위에는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피가 잘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돌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장이 힘들어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 자꾸 많이 걸어다니려고 하지 마라. 물론 젊고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결국 그게 누적 누적 누적 되다가 나중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날이 온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걷잖아요. 일치5를못 걸어요. 걷기는 걷는데 집에 들어오면 덜 누워요. 덜 누워야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족적한방반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뭐예요? 네. 자, 여기 딱누워요 뒤꿈치를 방바닥 바닥에 딱 대고 네? 뒤꿈치를 바닥에 딱 대고 이거 처음에 하면 약간 뒤에 확 땡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볍게 적용했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처음에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하다가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점점 강도를 올려가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해 갖고 또뭐 문제가 나타나는 당신 때문에 이랬네 그러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강도 조절은 모든 운동은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조금 강하게 조금 강하게 조금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그러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이 지혜 없으신 분들은 첫날부터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몸살이 나고 시가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뒤꿈치, 발 뒤꿈치 그러니까 이 뒤쪽을 바닥에 이렇게 대고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엉덩이를 싹 든다 이런 느낌. 사 뒤통수에 힘을 더 주고 어? 뒤통수에 싹 누르면서 이 어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띄우는 게 제일 좋은데 뒤통수에 힘이 안 들어가면 어깨로 받치세요. 어깨 뒤쪽 어? 날개 쪽지로 이렇게 팔꿈치를 버티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는 한세 번이나 3번 정도 세번 다섯 번 정도 살짝 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뒤 종아리에서 뒤꿈치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여기 압박감이 좀덜 하겠죠 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에 있던 피가 엉덩이와 덩어리로 이거 허리로 올라오는 거야. 뭐 힘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털어내리면 지금 허리 힘으로 이걸 들어올린 거거든. 어, 어깨를 받치고. 그러니까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 족족한방염이 발생한 발바닥으로 피가 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일단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운동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뭐세 번을 했다. 뭐네 번을 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에 걸치면 결국은 이쪽 혈관이 점점 커지면서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이 커지면서 모세혈관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피가 점점 먼저 느리게 내려가겠죠 적당한 속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발바닥에 부담이 덜한 거예요 아휴,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는 발 뒤꿈치에 힘이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야. 몸 전체에서 일로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치질이 나타났다. 그건 학문적으로 피가 너무 많이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차가운 곳에 가면 치질이 걸린다. 이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북극에 사는 사람다 치질을 갖고 올게 그러진 않아요. 그건 자세 습관이고 운동 습관으로 치질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상식, 일반적인 상식은 차가운 곳에 앉으면 치질이 걸린다 이런데,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어. 혈액, 그 차가운 곳에 앉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차, 그게 절대적인 원인, 저는 절대적인 원인은 오히려 자세 습관, 운동 습관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부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라는 거는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치료를 해야지.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잠깐은 그걸 제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시 나타나요. 약이라는 거는. 네? 또 음식을 먹어서 치료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근데 뭐, 뭐 시골에 가서 산다, 뭐 산에 가서 산다, 좋은 약초를 먹어서 건강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그 약초에게 꽂혀버리는 거야. 시골에게 꽂혀버리는 거야.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환경이 달라진 거야. 일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게 나는 가장 큰 거라고 봐요.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도시 생활하는 것보다 활동이 많아진 거야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약초를 많이 먹어서 건강해야 된다 물론 서울에 살때 보다 도시에 살때 보다 좀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시골 사람들 다 건강해야지 산에 사람 사는 사람들 다 건강해야지 근데 똑같이 죽거든 문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게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걸 빠르게 변해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는 피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이거 계산을 하세요.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몸살이 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단계별로 강도를 올려가고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명연현상도 덜하고 2차 자각증상도 잘안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게 그 적당한 운동과 바른 운동 여러분의 몸에 바른 운동을 하게 되면 오래 살수 있을 분들은 굳이 안 걸려도 될 병을 피해갈 수도 있고, 걸려있는 병은 서서히 치료가 되어가고, 나는 늦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 아,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종종 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아요. 자기가 의지가 있고, 또 바르게 운동을 하면, 족적한방용을 그러니까 봅시다. 그죠? 자, 아까, 이 동작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뻗치다가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좀 아파. 에?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요렇게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세요. 자전거 타듯이. 그러면, 여기 갔던 피가 또, 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풀려요 이렇게 해주고 또이렇게 해주고 또이렇게 해주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느껴보세요 종아리가 가벼워져요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해져 야있어 말랑말랑하다는 건 피가 빠졌다 라는 거예요 오래 서 있었다는 건 다리가 묵직하다는 걸 만져보면 딱딱해요 네, 모세혈관에 피가 가득 차 있으니까 딱딱한 거야. 딴딴하죠. 그죠? 그런데 네. 근데 달리를 들고 있으면 피가 빠져요. 빠진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배로 와. 근데 뭐 팔을 흔든다. 머리를 흔든다. 뒤통수를 눌러준다. 위로 들어서 뭐 이마 마사지를 해준다. 두피 마사지를 해준다. 머리카락 좀 많이 나라고 두피 마사지를 좀 해준다. 혹은 물병을 들었다 내린다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팔꿈치를 이렇게 등으로 민다 그러면 앞뒤 근육이 다 형상이 되면서 이제 피가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 운동이에요 이 회복 운동을 하면 수면 시간을 좀 줄여도 돼 왜? 자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걸 지금 약간 빠르게 올려버렸어요 그럼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여도 돼 일곱 시간 자 빼고 다섯 시간 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회복 운동 안 하고 수면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행위에요, 자살행위. 빨리 죽으려고 환장해는 사람은 자면서 회복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낮에는 활동을 하고, 그럼 피는 다 내려가고, 누워있으면 올라오는데. 근데 문제는 자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베개는 높은 거 베개 이래 잤어 머리에 피가 안올라가 그럼 치매가 빨리 오겠죠. 머리는 피가 안 올라가니까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보면 알츠하이머나 루게릭병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치매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배에 그러니까 높게 베면서 크,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이게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바닥에 피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동작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그러니까 발가락 쪽에 이렇게 대세요.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저 발을 이렇게, 한쪽은 뻗치고, 한쪽은 발끝을 무릎 쪽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발등에 있던, 발바닥에 있던 피가 일로 올라와요. 너무, 이것도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정강이가 꽉 뭉쳐 갖고 또 정강이가 아파. 뭐든지 무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해 보고 처음에 하면 저도 처음에 정강이가 뭉쳤어요. 근데 나중에 내려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뭉치더라고. 혈관이 적응을 한대요. 받아들이 피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한두세번 연애하다가 서로 바꿔 가면서 그 정강이가 뭉치면 무릎을 이렇게 잡았고 오르락내리락 혹은 꽈배기 식으로 한쪽 발을 반대쪽 발목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져요 여러분 하체 운동은요 이렇게 서서 하는 운동은 나쁜 운동이야 서서 스쿼트나 막 이렇게 한다 해도 스쿼트도 무조건 나쁜 운동은 아닌데 스쿼트도 헬스장에서 상체 운동과 머리 운동과 허리 운동과 등 운동과 가슴 운동과 이런 걸 하면서 스쿼트를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쿼트 이런 자꾸 그럼 다리 치질이 튀어나와 하체 허벅지 키우려고 하다가 다리 혈관은 커지고 막 치질이 막 튀어나와 아랫배가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상체 운동과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해줘서는 천만다인데 근데 스쿼트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헬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육을 골고루 형성을 하기 위해서 좋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스쿼트를 따라하면 오히려 여러분 몸을 망가뜨려요 상체 에 있던 피를 하체로 막 끌어내려 버려요 하체 운동은 헬스장에 그 헬스 가면 뭐 그래. 이렇게 해서 무릎 운동 있죠. 혹은 엎드려서 어, 뭐 이런 운동 있잖아요. 이 예, 허벅지, 엉덩이 근육 키우는 거. 혹은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는 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피가 좀덜가게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하체 운동이지 걸어다녀서 하체 운동을 한다라는 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연골을 무릎 연골을 점점 더 마모시키고 막 혈관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하체 운동은 누워서 하는 게 하체 운동이야. 보세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어느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근육을 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고 있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아리가 가벼워지죠. 자, 보세요. 발을 이렇게 물장구를 치듯이 까딱까딱, 까딱, 까딱. 여러분, 뭐, 저희 와이프한테 시키니까 못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한다. 이러면, 발에 있던 피가, 이, 정강이하고 종아리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발목 쪽으로. 그죠? 자, 이 운동은, 발에 있던 피가 올라 올라오는 거고, 자, 이 운동은,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오는 거고, 자, 이 운동은 허벅지에 있던 다리에 있던 피가 허리로, 배로 올라오는 거고, 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 허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모아서, 자,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이러면 허리 근육도 탄탄해지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 고관절 운동에도 좋고, 힘을 이렇게 주면 이제 다리에도 약간 힘은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근데 허리에도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족족근막염에좋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허리에서 가서 팔을 움직이고 뒤통수를 잠깐 누르고 머리도 이렇게 들어서 이마마 사지하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자, 근데 뒤쪽, 앞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왼쪽도 살짝,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 오른쪽, 왼쪽 비대칭이 생기면, 막, 이명현상이다, 혹은 막, 눈이 떨린다, 한쪽은 막, 편두통이 나타나게, 이렇게 막, 이, 저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균형을 못 맞춰주면, 나중에 머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예요. 어떤 질병 현상들이 발생이 될수 있다. 자, 족저음악염을 그러니까 절대 되게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하지 말고, 족저음악염이 있는 분들이 며칠간은 많이 안 걸어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죠? 며칠간이라도. 어, 혹시나 걸어 다니더라도 앞꿈치 8 혹은 7, 뒤꿈치 3, 이 정도로 약간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발목을 움직여줍니다 제가 이런 동작을 한번 보여 드립니다 자 칼을 팔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발을 약간 이렇게 접치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무릎을 좀 꺾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이 힘이 지금 허벅지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 이게 발을 까딱까딱거리면 여기 그럼 무릎을 까딱까딱거리면 여기 피가 자꾸 올라오거든 자꾸 풀어주고 아 내가 어디가 아프지? 그러면 어떤 때는 앞꿈치를 꾹 눌러 보고 한 번씩 눌러보고 또 어떤 때는 또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 또 약간 풀릴 수도 있어요 주로 앞꿈치 가끔씩 뒤꿈치 혹은 이렇게 발을 앉아서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앉아서도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살짝 한 번씩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죠 처음에 너무 하면 전방이 뭉쳐버려요. 응? 네? 런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관심을 며칠간은, 지금 아프니까, 최소한 한 이틀, 삼일은 관심을 가져야 돼. 요 그리고 아까 제가 누워서 하는 운동은 아침이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회사에서 퇴근했을 때나, 저녁에 잠자기 전이나, 이렇게 한 번, 한 두세 번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며칠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서서히 그 통증이 풀려나가면서, 그 몰려있던 피가 빠져나가는데, 관심을 줘야 빠져나가요. 모세혈관에 들어갔던 뭉쳤던 피가 빠져나가는 데는, 짧아도 이틀 정도가 걸려요. 이제 만약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병이라면 그게 빠져나가는되 다리부터 종아리에서 막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막 2주, 3주 이렇게 걸린, 빠져나가도 결국은 아직 혈관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치료라는 거는 또 그래요. 여러분들 치료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난다. 이게 치료 개념인데. 약을 먹는다는 거는 완전한 치료 개념은 아니에요. 잠깐 숨기는 거야. 결국 돌아와요. 치료 개념은 여러분이 무너진 혈관을 바로 잡는 게 치료야. 무너진 혈관을 바로 잡으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치매 걸리셨던 분은 기억력도 다시 돌아오고, 뇌 신경 세포 손상을 입었던 분들은 뭐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루게릭병이다, 파킨슨병이다. 저는 살살 제가 만약 에 그런 병이 있으면 저는 살릴 것 같아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저는요 여러분 들 치료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빠른 치료라는 거는, 그건 가짜 치료야. 물론, 순간적으로 그 통증을 좀 없애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타나게 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 그게 몇, 개월짜리 요인이냐, 며칠짜리 요인이냐, 혹은 몇 년짜리 요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기간은 굉장히, 근데 운동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 운동은 해야 돼. 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건강이 유지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아직 혈관이 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다 변형이 되어 있어. 혈관 변형 때문에 고혈압, 뭐, 당뇨병, 뭐, 신장병, 신부전증,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갑상선, 뭐, 편도선, 비염, 눈, 뇌질환, 어깨질환, 혈관이 변형되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공부를 안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연구를 안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안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과연 내 몸뚱아리 들고 병원에 가서 나 이렇게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저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가져세요 건강해진다고 믿는다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상. ]적인 상식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나 가끔 전화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제 말을 공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본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심을 가지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런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완치가 되지 않나. 완치되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병을 갖고 있어요. 완치를, 완치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심하면 아무리 없다도 충치라도 하나 있지. 네? 또, 남들한테 얘기 안 하는 고통을 조금씩다 갖고 있어요. 제가 제 몸에 갖고 있는 병이 제가, 뭐랬으면, 그냥 무전부터 시작해서 피부, 피부 쪽이나,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하면 수백까지 될것 같아요. 아, 지금도 갖고. 근데 그게 이제 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가 관리를 하고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많은 병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귀 쪽에, 코 쪽에, 목 쪽에,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 쪽에. 그다병 아니에요? 손톱 쪽에, 이빨 쪽에. 다 병이에요. 머리, 머리카락 쪽에. 다 병이에요. 근데 다 살릴 수 있는 병이야.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적색 안방염 제가 처음에 딱 올릴 거란 생각을 하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 이거 사람 몸은 연결이 되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딱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겠다. 이것도 한 시간짜리 가겠다 싶더니, 결국은 한 시간 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은 더,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여러분,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학교 가서 강의 하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의 보통 한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죠? 어. 그 뭐, 누군가 세미나 가서 돈 주고 세미나 듣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죠 물론, 뭐,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목님, 매달 어, 후원해 주시나, 우리 김성목 선생님, 어, 이번 달에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이분은 성함을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이모머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갑연님, 서갑연님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또 세미나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성함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이어모님입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 이분 또 성함을 밝히지 말라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런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뭐몇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저, 저 약해요. 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원금 받고 그냥 여러분 모르게 저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알려 드리는가 하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죠? 아저 아 사람은 그냥 공개적으로 밝혔구나 제가 그 부담감을 좀 안고 살고 가고 싶어요 그냥 먹 받고, 네, 그냥 싹입 닦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악한 길로 가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공개해 버리고, 아, 호봉금 요 정도 들어오고 있다. 막큰 뭐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데, 근데 작은 액수라도 그걸 그냥 내의미대로 이렇게 받아서 쓰고 이럴 수는 없어요 아 물론 후원해 주신면 저한테 격려도 되고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또제 생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자한테 아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모두께 아 다시 감사드리고 동영상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수록늘 건강하시고 우리 족족건망염 질문 주신 분몇분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주셨어요 한번쯤 올려야 될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